안녕하세요. 먹뷰일입니다 음, 오랜만에 영상을 들고 왔는데 오늘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볼 건데 제가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 집에서 할수 있는 셀프 관리 건데요. 저희 팩들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뭐 매일 부터 시작해서 뭐 협찬도 많이 받기도 하고 일단 팩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진짜 자주 하는 편인데 지금 그 팩들을 전부 다 사용을 안하고 있고 요것만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정말 강추하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물팩입니다 물이랑 화장솜만 있으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아마 물팩은 다른 그 방송에서 이미 우연증 원장님인가? 아무튼 방송에서 추천을 해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 지성 피부이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하고 싶은데 제가 좀 그런 피부예요 수분이 여기 볼 쪽이랑 요런 쪽이 굉장히 좀막 음 히터 바람 맞고 막 이러면은 파운데이션 아무리 꼼꼼하게 잘 바르고 잘해도 뜨더라고요 여름 쯤 시간이 지나면 여름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뜨는데 요거를 하고 나서부터는 여기가 굉장히 진짜 촉촉해지면서 얼굴 손도 밝아지고 그리고 일단은 정말 간단해서 자기 전에 30분 정도만 붙이고 컴퓨터 해도 되고 뭐 다른 거 해도 돼요. 그래서 이 화장솜은 대부분 요 화장솜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시루코트 그거 저렴이로 나온 건데 미샤에서 나온 거고요. 2분의 1 폭신 화장품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가격은 정확하진 않지만 3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열면은 이미 조금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 있거든요 저는 매일 이제 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하고 있어서 이게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 사용하면 다 이거, 이걸, 이거를 이걸 다 다하나를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거를 세 통째 쓰고 있는데, 요거랑 이제, 또뭐 댁에서 드시고 있는 정수기물도 됐고요. 뭐, 생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담을 수 있는, 요런, 그릇,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릇도 깨끗이 세안, 씻어서 원하시면 되는데, 저는 좀 많이 올리는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얼굴을, 얼굴도 크기도 하고 그래서 화장솜을 요정도 하루에 요정도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릇에 그리고 물을 화장솜이 충분히 젖을 수 있을 때까지 요정도 그래서 꾹꾹 눌러줘요 그러면 화장솜에 물이 충분히 젖혀지거든요 저는 좀 그리고 모공이 넓은 편이기 때문에 물을 이제 아예 이제 차가운 물을 써요 근데 이제 뭐 미지근한 물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차가운 팩 얼굴을 딱 닿으면 갑자기 인상 찍으면서 여기 내천타 생기잖아요 이뻐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셔진 화장솜을 그냥 얼굴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물이 좀 흐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꽉 차서 꽉 짜가지고 사용하면 금방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래서그 이렇게 물이 충분히 적셔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피부가 좀 더러워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토요일날 그러니까 어제 피부과에서 압출을 받고 온 상태라서 요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 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팩들 지금 이 제가 사용하는 물팩은 정말 그냥 그냥 물만 물을 그냥 얼굴에다 찍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내가 이게 뭐가안 맞는 안, 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서이렇게해가지고 요렇게 뭐 세개 정도만 올려줘도 돼요 그래도 되고 저는 이거를 반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코에도 이렇게 올리고 여기 T존 여기 부위에도 올려주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하시면 저는 원래 더 많이 올립니다. 여기 이게도 하나 올리고 조금 많이 올리면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뻐진다고 생각하고 좀만 참으시면 하나 더 음. 반토막을 내서 여기 하나 더 여기 옆에 생수니까뭐 옷에 묻는다고 해서 자궁이 남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렇게 충분히 물이 묻혀있는 화장솜을 저는 올려주는 편이에요 좀 차가운 화장솜을 요 턱에도 묻히긴 하는데 오늘은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저는 최대한 그냥 이 지금 제일 먼저 마르는 순서가 여기부터 마르더라고요. 수분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여기가 금방 마르고 볼은 한 30분 있다가도 마르진 않는 편인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사용한 지 거의 한 달쯤 돼가거든요 근데 얼굴 톤이 개선되는 거는 물론이고 제가 진짜 여기 피지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맨날 얼굴 짜고 뭐 이렇게 됐지만 이걸 사용하고 나서는 피지 조절도 엄청 많이 되고 얼굴에 여드름도 많이 안 나고요 그리고 너무 진짜 깨끗해져요 진짜 확실하게 그리고 일단은 돈이 많이 안 든고 간단하고 편하니까 이게 정말 내가 1일 1팩이 누구든지 뭐다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실천하기에도 정말 간편할 정도로 정말 편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화장솜만 물에 담궈서 딱 그냥 올리고 자기 전에 이렇게 하고 자면 다, 자도 상관없으니까. 예, 네, 물이니까요. 그죠? 만약에 화장 그 이제 뭐 팩을 쓰시면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이게 떨어지면은. 옷에 막 묻을 수도 있고 이러면은 좀 그렇죠? 근데 이거 물이니까 이렇게 올리고 뭐 컴퓨터 하시거나 자유시간을 가지고 제가 조금 있다가 얼굴 톤이 달라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어요 저 그냥 아래는 안 올린다고 했는데 아래도 올렸어요 거의 매일 이런 식으로 팩을 합니다 거의 매일이고요 술마신 날은,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날은 못합니다. 그때는 그냥 세안만, 깨끗하게. 제, 아, 제가 어깨가 항상 뭉쳐서 지금 악마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이거 한, 한 시간 은한것 같은데 그래도 목이 너무 아, 어깨가 너무 아파요. 이거 제, 제가 부모님 언제 선물이지? 어버이날 선물로 해드렸는데 <웃음> 제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시원해요. 이거 어디서 샀더라? 홈쇼핑에서 샀나? 여러분, 저희 엄마가 천조 출연하셨습니다. <웃음> 엄마는 이렇게 0 0까지물치셔가지고 <웃음> 물팩 줬죠. 어떠신 것 같아요? 말을 못하시나요? 응응응응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정말 좋아요? 와, 저는 엄마도. 이렇게 그냥 음만해도 설명을 잘하죠? 근데 이거 잘 떨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가 지금 말을 하니까 이 턱에 붙인 거는 잘 떨어지는데 저는 엄마처럼 이렇게 입을 막는 것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걸 떼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이마 쪽에 붙인 화장솜은 굉장히 이렇게 마른 상태예요. 벌써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까 전보다 훨씬 훨씬은 아니지만 아무튼 확실히 제가 거울을 보면 얼굴이 밝아졌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질 정도로 좋아요 제가 이거는 그때마다 사진을 찍어놨어요 일부러 보니까 12월 아, 뭐야 나도 안 불렀는데 12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하루 다. 내일은 아니지만. 사진으로 담아놨어요. 제가 지금 이 압출한 것 때문에 조금 더러워 보일 수는 있는데, 예전 영상을 한번 보시고 보시면, 제 피부가 달라진 걸 확실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장솜이랑 물, 3,000 물이 한 500원이라면, 3,500원이면 한 일주일은 충분하게 쓸수 있는 팩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한 1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정말 피부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는 거는 다 쉬운데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 번씩 꼭 오늘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 다시 돌아오세요.